여름에는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좀 바꿨어요 또 이미지가 조금 달라 보이자 머리에 펌도 했는데 수소펌이에요 PS4는? 저기 c 라